부수적인 잠수 업무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손해가 아니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추천지법 강릉지원 2011가하 6840-15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f는 2009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 하였고 그는 삼척시 궁촌항에서 용역작업을 위하여 제2선박에 승선하여 해상에 도착하였고 해저에서 잠수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면서 수면 밖으로 나와 휴식을 취하던 중 의식을 잃었고 후송 중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고지의무 위반 여부 H는 잠수하여 수중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F는 H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도 인원이 부족한 경우 상황에 따라서 직접 수중에서 잠수작업도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보험 가입 당시 설계사 M에게 직접 잠수일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됩니다. F가 원고에게 직접 잠수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F는 M에서 몇 차례에 걸친 권유로 이 사건 각공계약을 체결한 점, 청약서의 계약 정 알리의무란에는 취미생활로서 수중스포츠에 관한 항목이 있을 뿐 직무상 수중작업에 대한 항목이 없는 점 F는 청약서에 계약전 알리의무란에각 해당 항목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점 비록 F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된 사무 업무에 부수적으로 하는 잠수일에 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F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복비하였다기보다는 주된 업무를 말하면서 이런 부족으로 참여하기도 하는 부수적인 잠수일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M은 H의 법인 등기부나 상호명을 통해 F가 수중작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소유 여부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하여 전혀 묻지 아니한 점 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청약서에 없는 항목이나 보험자가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까지 굳이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F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잠수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F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고로 F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쟁점 나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연계약의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비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는 면책합니다. 그러나 F는 H의 대표이사이자 직원으로 수주받은 일의 종류나 인원 보충 여부에 따라 직접 배를 타고 나가 잠수작업을 하기도 하였을 뿐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고,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거나 이를 동호회 활동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잠수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위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핑고들에게 위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그 약관 내용이 당의 보험계약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F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보통 약관에 기재한 것만으로 그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고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M의 증언에 의하면 M은 계약체결 당시 위 면책 조항의 존재를 몰랐고 이를 F가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는 위 면책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쟁점 다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F는 잠수작업 후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형성된 감압병 즉 잠수병으로 인하여 동반된 공기색전증 또는 압력외상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외래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원인에 의한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쟁점라 계약 후알리의무 위반 여부 대표 이사가 되었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까지 같은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전후로 그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잠수일을 한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